이쁘고, 이쁘고, 이쁘고, 이쁘고, 이쁘고, 이랑고이스킨이없애이 거야. 이렇게이렇게이 응,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쁘고, 이쁘고, 이쁘고, 이 오 지금 지금 지금 그그 그 느낌을 잊지마 여보 지금 완전 잘했어 느낌을 찾아가고 있어 응. 이건 이따 잘라 드릴게요 네. 그니까, 드릴 처음 해보는 사람 맞아? 참. 어, 거기까지만. 네. 응. 이걸로 처음에 한번, 아까 내가 손톱 보여줬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큐티클 라인 따라서,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따가 케어할 때 자를게 적어줘. 이걸 먼저 하면. 음. 아직 기억 안꺼단 거지? 응살 음. 갈아도 돼, 그걸로는 음. 살 갈고 싶으면 각도를 이제 이렇게 살 음. 살을 가는 거야 너무 세게 갈지는 말고 살은 큐티클이 음. 음, 없어지지 음. 음. 음. 그래서 이걸 먼저 하면 은 케어하기가 편해져 음. 발톱에 있는 거 먼저 발톱에 있는 거 먼저 아니, 각도가 응?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발톱에 있는 걸 먼저 이렇게 큐티클 라인대로 해야지. 그렇지. 음... 각도만 잘 지키면 돼, 각도. 좀 무섭다 아니 그리고 보면은 응. 지금 아까 다 해놔가지고 응. 자를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자를 게 별로 없어 응. 얘만 자르면 돼 오케이 응. 안 볼게. 좀 어렵다. <웃음> 오, 좋안먹아좋이게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오 알았어? 응. 근데 보면은 응. 여기 넘쳤잖아. 응. 응. 응. 여기 손톱으로 한번 싹 뚫어줘야 돼. 살에 안 묻게. 그래? 살에 살에 지금 묻어 있잖아. 아 내가 닦았어. 응. 이따가부터는 그렇게 여기에 넘쳤잖아. 응. 살에 안 묻게 이렇게 한번 싹 그럼 내 살에 묻었는데, 그럼? 네 <웃음> <내> 살은 괜찮고, <웃음> 어, 너 살은 괜찮아. 이, 사, 이 살은 <웃음> 안 되고, 기계. 오케이. 만 응. 옆에 바를때 응. 붙여봐 옆에 바를때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 힘들잖아 응. 그니까 러 여기를 봐 응.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돼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응. 돼 엄마인지 알지? 응. 모서리가 엣지가 되게 어 그렇게 그리고 어차피 거기 위에 한번더 바를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해도 되고 쉬운 방법으로 해 근데 여보 손에는 왜 묻어있는 거야? 몰라 <웃음> 아니, 떠. 떠. 어, 그렇지.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글그글음글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글다글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그 다음. 에 엄지에 어. 얇게 칠해줘 이거 칠해 다 전체적으로? 어, 얇게! 이거는 너무 꼼꼼히 안 칠해도 돼 투명한 거라서 음. 파츠 붙이려고 바르는 거라 그냥 꼼꼼히 안 칠해도 되고 그냥 올려만 나응 됐어 그정도그 응. 다음 음. 그냥 그다음 똑같이 음. 올려 올려놔 어.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여기 살에 붙어있으면 안되고 좀만 떨어져도 됐어 그 다음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어. 돼안 눌러도 돼그 음. 다음에 이 키위 야야 야, 잠깐 틀어졌잖아 아 잠깐 없어 <웃음> 그 정도는 괜찮아 키위 키위 응. 키위 여기다가 여기네 그렇지 그 다음 불가사리 위에다가 키위 위에다가 g a k i 살에 w i Yedaga. k i w g e d a g a Kiwiwi y e d a g 이 Kiwiwi y e d a 음, 이렇게. 어, 어 그치 그치 그렇게 응, 그렇게 좋아 이렇게 응.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음. 보라색 보라색 좀큰거큰거 큰 거, 이거 그치 그거 여를 여기다 올려줘 그치 그치 그치 두 개랑 붙여줘. 두 개랑 붙여. 응. 그다음. 응. 파란색 제일 조그만 거. 응. 파란색 제일 조그만 거. 차분히 해봐. 차분히. 응. 그다음 여기 여기 스마일이랑 보라색 사이에다가. 어 붙여줘. 어 그렇지. 응. 그다음 보라색. 응? 끝에 또? 아니 아니 아니 그다음 응. 핑크 파란색 파란색 끝 파란색 잘... 어 중간 거 중간 거 잠깐만 이 정도 그거 말고 그거 너무 커 여기 있는 거 끝에 그거 누구? 어 그거 거를 여기 여기, 여기 빈 자리 그렇지. 응. 그럼 얇게 발라줘. 잠깐만, 이거를. 음, 응. 치우고. 잠깐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응. 잘했어, 손님. 단부어 수돗물과? 어 <웃음> 부어도 팍안 쏟아져. 아 그러네. 어. 이거 보여줄게. 어떻게? 어. 이걸로 음. 이걸 이렇게 떠서 음. 위에다가 음. 이렇게 발라줘. 음. 근데 이제 막 거품 같은 거안 들어가게 응. 이렇게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바르면 막흘르잖아그니까 응. 요만큼만 바르고 이렇게 빗을 쐬빗셀때파레트에는빗 음. 세면 안돼그 음. 다음 이렇게 빗을 쐬다가 파츠 덮어도 돼? 응 덮어야 돼 완전 다? 응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이쪽 있지? 응. 이쪽도 이렇게 해서 발톱 라인 이렇게 잘해서 발라주고 위에 이렇게 이걸 와야지 싹 덮어도 돼? 싹 덮어야 돼그 어. 다음 또 이렇게 했으면은 또 이걸 쐬서 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해줘 음. 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응어응 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음. 막 흘러서 살이 묻으니까 그래. 굳히면서 여기 틈 사이부터 바른 다음에 일단 굳혀줘 틈 사이 너무 많은 양 바르면 안 되고 근데 굳힐 때도 그대로 음. 각도 유지해서 이렇게 하나 부술 음, 내가 물어 봤안 놓쳐 부술 여기다 놓으면 돼